와!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햄미입니다 오늘은 비눗방울 기구도 만들고 비눗방울 받침대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사로 비눗방울 기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요거트를대고 이렇게 하면 비빔빵은 완성됐어요 근데 여기다가 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! 비빔빵은 <웃음> 완성됐어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ow! i o t a e 짜잔! 이건... 한번더해다쭈쭈쭈루루루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스바라따 <웃음> <몬> <몬> 비누빵을 받침대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찍찍 풍막 찍찍 와우 와우 와메 지 치독 치독 비눗물은 충분하겠죠? 그 다음에 비눗물을 찍고 Oh <laughs> god. 지염을 망쳤어요. 그릇에 올려보겠습니다. 짜자, <웃음> 빡이약이약이약이약이약 <웃음> 是细节吧 마지막 스카이 라이트 <웃음> 네, 여기까지 크레이티언 헨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비눗방울 놀이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재미없다면 구독 둘다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